네.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어, 제동의, 어, 어, 실, 실전 이야기. 신동보 제동의 실전 이야기. 네. 오늘도 또 신동보 제동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제동님, 저, 신동보 자유의국 TV 그 유튜브 채널 보니까. 예. 네, 네. 야, 이거 뭘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올리셨습니까? 기술을. 아, 너무...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네. 불규칙적으로, 네. 제가 그,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네. 방송을 하는데요. 집에. 예. 네. 네. 조만한 공고방에 사는데 이번에뭐 굉장히 제가 좀관심상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저내보했습니다 방송. <웃음> 그러니까 기술 도둑 중국 도둑질로 망하나 그리고 군 자존심 어디 갔나 해외 인질 방치 문재인 정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어 우리 직원도 북한 인질 인질이 됐다 문재인 정권 북 핵미사일의 인질인가 야이거 어디 화가 많이 나신 모양입니다. 아, 근데 어디 방송하는데 뭡니까 소, 손자 서진 손자. 뭐, 손자가 또 들어와가지고 인질 이야기 하는데 손자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잠깐 들어왔다가 나 그럼 제가 뭔가 좀 분위기가 틀리니까 즐거운 네. 분이 음. 나가더라고요 그게그게 하늘이 그게 잠깐 놓입니다. 아 소, 손자가 이게 이제 아기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네. <웃음> 세상에 나중에 네. 나중에 장군 될것 같아 장군감이 <웃음> 아, 지금 저말배워가지고 네. 한참 저말 네. 많이 하고 그래. 데 네. 지금 저기 9,889명 인데요. 어, 여기 120명, 100, 111명만 추가로 가셔가지고, 요, 만명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또 이제 새로운 또 아, 슈, 슈퍼스타를 예. 한분 만들어야죠. <웃음> 우리 <내용이 웃음> 네용한테 <웃음> 아니, 근데, 저, 저, 죄송님. 그,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천국장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이 중학생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었네요. 이, 이 제가 아, 영문은 제가 보기에는 예. 뉴스가 청와대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예. 그 청하,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예. 그, 대, 어,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있고요 예. 아,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아.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 그게 예. 또 구독자가 5만명이 넘었던데요아 청년과 그 아저제가 보도된 거 보면 굉장히 중학생들한테 인기가 좋고 예. 근데 그 홍보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여, 여기, 여기, 여기. 근데 보니까 중학생이, 예. 그 자기가 긴 글을 올린 거예요. 예. 올렸는데, 자기는 이제 내심을 드러낸 거죠. 아. 그그 그러니까 앞에 직접 대통령 이행을 보니, 예. 그래서 뭐 중학생이 그 함부로 좀, 그기부사하는 어?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예 근데 이제 자기 원래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웃음> 자, 안녕하세요 청국장 집에서 밥 먹다가 문죄인 죄인이 아니고 문죄인 대통령 본 학생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저희들 밥 먹으라고 용돈 주셨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청국장 집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만 맛없는 청국장만 먹어봤지진짜이 맛을 느끼러 갔는데 20분 정도 지난 후 어른들이 수룩하게 카메라도 들어오길래 뭐지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서 북한 그만 퍼주라고 욕박을라 했지만 눈앞에 있는데 똥꼬 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야다 애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웃음> TV에서만 보던 북제인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북제인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이 애들 다 알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중학생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저도 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거예아 근데 요즘은 뭐 중학생들도 사실은 뭐 핸드폰 다 가져다니고 유튜브 다 아, 그러니까요. 보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네. 이 보는 어떤 누가 이게 뭐 하, 요즘에 이저뭐 유튜버 하나 보고 집, 학교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얘가 다 돌려보고 하니까 이게 네. 돌아가는 걸다 알고 있다는 얘기. 근데 돌아가는 건아 중학생도 아는데 왜 저기 청와대만 모르고 있습니 어? 그러니까 북제인 북한 그만 포주라 예. 네. 뭐박으라 했다. 자기 그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아에요 그런 그러니까 네. 지금 그 5월 4일, 5월 9일 연이어서 북한이 네. 그 탄도 미사일 도발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다. 유엔 네. 뭐 안보리 개의 위반 소진이 있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2주년 그 KBS 어 인터뷰에서요. 대담 프로에서. 네. 그리고 거의, 거의, 그 이상 북한에 대해서 강의한게 없어요. 청와대에서. 예. 대통령도 그렇고. 예? 예. 그런데, 대신 뭘 하냐면, 인도적 대국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주황시 그거를 아마 이게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 같아요. 야 북한 그만 퍼주라. 예. 욕박을 했다. <웃음> 야 그게 참. 아니 중학생도 아는데 중학생으로부터도 네. 어, 대통령이 그런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된,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이 뭐, 하나의 민심이 그 잠복해 있는 민심의 일단 드러난 거 아니냐 예, 중학생까지 예. 이 정도면은 그 예. 근데 이것도 모르고 차대는 착각을 하고 그그 날이 어떤 음. 날입니까? 그청국장삼촌동의 그 측정도로 간 날이 예. 시임 2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예. 기자회견도 다 생략하고 예. 뭐 특별히 내쉬울게 사실 업적이 없잖아요. 자기들 뭐자자는 하고 있는데 예. 경제도 그렇고 외교 안보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망해버렸잖아요. 그 예? 자기들이 크게 큰소리 치는 북한 비핵화도 물 건너가고 예. 오히려 북한이 좀 도발을 하고 있는데 예. 뭘좀 내쉬을 거야. 그러니까 예. 기자회견이 하면 뻔하게 기자들이 막 질문이 들어올 텐데 예. 그게 저 곤란하니까 예. 기자회견 자체를 생략하고 참모들 뭐 비서실장 등 데리고 그 가까이 청국장 집에 갔는데 가는 예. 그 광경이 막 아주 그 소탈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쇼를 잘하니까 그 예. 비산을 들고 말이죠. 예. 청와대에서부터 쭉 그까지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즐거워 희희낙락 무슨 희희낙락이야청국장 집에 그참 장면도 보면 아주 뭐가 그다지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그 전날. 예. 5월 9일날 그 북한이 그 서부 쪽이 그신호리에서 미사일 쏘았죠. 그 탄도 미사일 도발을 쏘았잖아요. 응. 예. 그5일 전에 5월 4일날은 동해 또 어디 호도 반단 거야 5 3반에 예. 예. 그게 또 쏘고 그렇게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슨 철군 일이 있는 냐리야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대통령부터 장하대 참모들이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이 저는 비칠 줄 알았어요. 예. 그 비친 거는 너무 절부요 너무 절 음. 국민들을 갖다가 북한 핵 미사일에 예. 인질처럼 이렇게 다 그냥 이게 갖다 바쳐놨고 말이야. 예. 그리고 엉뚱한 무슨 대북 신각지음을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프랑스 그 해군 특수부대가 예. 서아프리카 쪽에 그 무슨 저 부르키나 파서 그 그게 그게 그냥 그 원래 여행 금지 대부분 나는가 그 여행 금지국이래요. 예, 예. 우리 외교부는 그 여행 금지국이 아니냐그 채칼비로 그 규정이 있는데. 어, 예, 예. 하여튼 거기에서 어, 한한달 가까이 28일째인가요? 응유됐다가 음. 우리 몰랐죠. 예. 그 사실 때 일자가 있었는데 예. 프랑스군이 인질 구출 작전을 하면서 네 예. 명을 구출을 했어요. 그런데 예, 예. 프랑스인 이 명이고. 미국인 인명, 예. 한국인 인명이나네 명을 구출했어요. 예. 하면서 그 과정에, 소위, 코만드 마린이라는, 예. 우리, 우리나라 해군을 치면, 유대티 시즈팀 같은 거죠. 예, 예, 예. 그, 저, 저, 저, 조대인사두 명이 전사를 했어요. 프랑스군, 저 프랑스인 인명 구출하면서, 우리 이제 미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여성군은 돈으로 그냥 구출이 됐는데,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저, 저, 그날 있잖아, 그 날. 이게, 저, 저, 그게 아피 희낙낙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 자체는 그 프랑스 정부에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가서 그걸 정집하고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 저, 그게 아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예. 그 전산 그 프랑스 해군의 장에대해서그 조회를 표현하는 게 맞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인질이 인지, 바로 거기 현지에서, 예. 우리가 인수해야 돼요. 예. 인수도 안 하고 보니까, 뭐. 응. 안 하니까, 이, 이게, 한국, 그, 한국인 여성이 예. 프랑스 인집 두 명하고 같이 프랑스까지 갔어.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동선 노출이 많아요. 예.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 뭐, 그냥, 전부 노출된 거야. 예. 그러니까, 그, 그 사진에 설명이 딱 붙, 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이번에 구출한 한국인이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 그럼 미국은, 미국인지를 바로 인수를 해버렸거든. 그 일치 언론 노출이 안 됐어. 예. 근데 우리나라, 그, 여자분만 계속 프랑스, 그, 인질됐던 사람하고 같이 노출이 되는 거야. 음. 근데 아직도 지금 인술 안해 좀, 아, 안 했어. 아니, 노출된, 줄, 그, 저기, 납치된 줄도 모르고 있었더만. 아, 그런 조치는 안 하고 무슨, 어, 나가서, 전국장 집에서 중앙생들하고 희망낙 뭐, 이런, 하는 거, 그게 아주 도 자랑스럽게. 예. 어, 기 요, 요즘에. 어, 뭐? 민들하고뭐 소통을 잘하는 모양을, 그, 가시라고 싶은 것처럼, 음. 청와대 페이스북 페이지, 청와대 음. 유튜브 방송, 그런 온대로 보배하듯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 국민이 뭐 해외에서 인질이 됐는데, 인질이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프랑스 군이 구해주니까, 어? 야, 이래, 이래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먼저다 하더만은, 북한 사람, 북한 김정은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대통령과 청와대 뭐 비서실장 등, 청와대 거기 수술 비서 보좌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그 통치하는 수뇌부잖아요. 네. 근데 그, 그 분들이 그렇게 의식이 없는지, 나는 참, 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제정신인가. 요즘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뭐. 그. 그 정신진단을 그그 감정을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정신, 정신, 정신병,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 작년에 그, 8월 2일인데요. 예. 청와대 김익임 대변인이, 예. 그냥 뭐, 그저 대변인 하다가 뭐, 흑석동에 재개발하는데 그 투기해가지고, 예. 뭐, 한번 그 대변인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쫓겨나는 건데, 솔직히. 예. 뭐 솔직히. 그냥만이 그냥, 그, 리비아의 그 인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리비아 인질이, 그, 응류된 지가 한 29일째 되는 날에, 예. 우리, 이제, 저, 청와대에서 알아본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피납응료된 인질에 대해 가지고 대변이 승명을 발표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했는데 아주 미사용으로 그냥, 그, 그냥 듣기 그냥 너무 낙관지로울 정도로, 아, 인질하면 그냥 사실만 정확하게 하고, 그, 정부 방, 침만 응? 밝히면 되는 거지. 그게 온갖 실직인 미사이 사막에, 뭐 사막에. 뭐, 사막에 침묵에들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웃음> 뭐, 어, 타 들어가는 목마름을, 어? 한 모금에 <웃음> 물로 축이는 모습을 봤다는 둥, 어? 그 인질에 대해서 동정거를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음. 이게 굉장히 미사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의 조국과 거의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예. 청와대 대변인이. 잊은 적은 없지. 뭐, 몰랐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예. 구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예. 얘기하셨다. 예. 그 다음에 사막의 침묵에도 길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감성적인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요. 작년 8월 2일부터 지금 오늘 보죠 뭐 국경이 지났는데 네, 네. 여기 리비아 이렇게 에, 에 이야기를 하고도요 예. 리비아 인질에 대해서요 정부에서 지금 리비아 인질이 어디가 있는지 예. 그동안 9개월동안 정부가 무슨 조치를 했는지 한마디가 없어 한마디가 하... 그러면 이제 프랑스 그 이번에 군이 구출한 인질이 이제 한국인이 포함돼서 이제 인수에 예.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 국민들이 어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생각이 예. 나잖아요 예. 해멸에 대한 청와대에서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요란스럽게, 예. 예. 감성적으로, 예. 크고 구구절절 이렇게, 응? 예. 낯간지로 소리를 했는데, 예. 국회의가뭐 네. 했냐, 이거야, 청와대가. 왜 국민들한테 발표를 안 하느냐, 기야 조치한 거를. 그, 엠지좀 어디 있는데, 왜 중간 보고를 안 하느냐, 이거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청와대가 직무 유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뭐 아, 정신, 사실은 이게, 정신이 빠진 거예요. 북한에. 그러면서 무슨 중국장 집이 와서 기인한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이, 저, 저 중학생한테까지 이렇게 비하냐고. 그, 북제인, 북제인이라니, 북제인, 문죄인, 북제인. 네. 이게 개맛이 나는데. 요즘에 그 유튜브 채널 보면요. 20대들이 문재인 욕가면또 이제 그 시청, 시청자가 많이 올라가고 구독자도 올라가고 뭐 조회수도 올라가고 광고비도 돈을 벌고 하니까. 그냥 문재인 요가는 그냥 그, 걸로 해가지고, 이 자리 창출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요일 자리 창출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근데 제가요, <웃음> 유튜브에, 뭐, 네. 머리에, 그, SNS상이에요. 네. 라사코. <웃음> 라사코. <웃음> 라사코로란 말이에요. 라이어. 거짓말쟁이. 예. 예. 예? 그, 예? 사이코. 그, 라사코는, 사이코. 아, 사이코 패서. <웃음> 그러니까 합성으로, 라사꾸라. 이게 완전히 거짓말에다가, 이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수 없는, 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정부가, 문재히 예. 정권이. 예.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이, 어? 연, 연속으로 말이야, 9월 4일 9일 9일 9일 미사일 도발을 해 뿌리고, 남북군사 합의 완입하게해 뿌리고, 응? 음? 그런 데다가 인진 문제가 생겼는데도, 최고대다무강만한 거예요 청와대가. 예. 그럼 어떠한 그건... 뭐 그냥 뭐 거짓말만 계속 그냥 경제가 뭐 기반이 튼튼하다는 둥 경제가 곧 나아질 거라는 둥, 예. 예? 계속 국민들 거짓말로 속이려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벌써서 아메리카에서 한국어 방송을 늘리는 이유가 청와대도 거짓말하고 정치인도 거짓말하고 방송도 한국 방송도 거짓말하고 기자도 거짓말하고 거기 종편에 나오는 패널도 거짓말하고 하도 허술을 많이 되니까. 그, 보이서브 아메리카 한국어 방송 그 뉴스를 갖다가 대폭 늘렸거든요. 그니까 요즘에 연합뉴스에서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 쓰니까 또 다른 매체들도 그거 보고 따라 따 쓰고 하니까는 이제 좀 그나마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지금 그러면... 미국에, 미국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불법이라고. 아니, 국방부에서 미국방부에서 응. 응. 탄도미사일을 아예 그냥 응. 그 발표를 했어요. 무을 박았더만요. 무을 네. 박았는데 한국에서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부르지 못하고 뭐. 우리 예. 국방부는 뭐 계속 말이야, 뭐, 단거리 발사체라고 그랬다가, 처음에는 탄도, 단,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랬다가, 또 탄거리 발사체라고 그랬다가, 북한이 또 발표를 하니까, 예. 그들이 인용해가지고 신행전술 유도무기라고 그랬다가, 또 미국이 이제, 그래 하니까 이제,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미사일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그 땅이라 그 할까 저는 그그 진짜 안부끄러운건 모르겠습니다 예. 군복 입고 있는 게참 그래 어디 내 방송 제목에 예. 이 하나 있는 예, 군 자존심, 자존심 어디갔나 뭐 이렇게 예. 내가 이한게 이제 군대가 예. 그 예전 군대 같지가 않아요 그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굉장히 그 위대한 그 위대한 군대죠 군대 군대거든요 예어 예? 그게 저저 저 공산 침략으로부터 일단 나를 지키네고 그죠 물론, 미군 유해군의 예. 도움이 있었지만은, 예. 국군이 그냥 온몸으로 예. 막아냈잖아요. 나를 지켜내고 있다. 예. 그 다음에, 근대의 국군의 그 행정력 이런 게 미, 그냥 미군한테 그, 대로 전수받은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전부 국가 그 행정, 심지어는 기업에까지 그게 영향을 준 거예요. 사실 뭐, 저기, 군사적 군대는 그, 군 출신들이 기업을 사장으로 많이 갖않습니까아뭐 그때는 그, 저전문력이 뭐, 많이 있을 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군에 군, 있는 그 행정 노하우를 예. 민간 기업까지 접목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이 기업이 군대식으로 돌아가는 게 예. 그때 영향을 예. 이제 많이 받았는 사실은 그때는 군인들이 제일 엘리트였죠. 예. 예. 엘리트 아무튼 음. 뭐, 그렇게 군대화도 그렇고 말이죠. 음. 그다음에 어, 민주화에도 예. 아, 군이 확실하게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예. 북한이 얼마나 도발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예. 그래도 이게 군이 군이 예. 안정적으로 시키니까 기업이 음. 이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예. 어, 민주화 운동을 할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아니 나라가 불어나고 음. 하면은 계속 개업을 할 수, 해야 되죠 근데 그쵸. 그 정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군이 확실하게 나라를 지켜준 음. 덕분에 민주화도 이게 단기간에 예, 달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야 민주화 예. 그다음에 추천의 국가수업 그거를 한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 대한민국 군대가 요즘 하는 거 보면 은 계속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한국군이 만든 게 대한민국 그 민주화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48년도 5월 10일에 자유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노비도 한 표, 여성도 한 표, 백점도 한 표, 양반도 한표 해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이거를 몸으로 막아낸 게 학도병들 나가가지고 몸으로 막아내고 한게 네. 그게 한국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수호자가 한국군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무슨 민주화 세력이 다다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아 그리고 한국군이 네. 대한민국 정부 보다 먼저 창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그저 정부가 예. 1948년 8월 1 5일 수립됐잖아요. 예. 그게 사실 근국한 거죠. 그래서 건국. 그데 건국 전에 예. 해군은 1945년 예. 해군이 잘못이 창군됐어요. 예. 1945년 11월 11일 예. 날 해군이 창, 창설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육군 공군들이 쭉 장수 해병대까지 창, 창설했다고. 그런그 한국군이 대한민국 정부보다 먼저 창, 창설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건국에 초석을 따는 거예요. 그 그만큼, 문제. 우리, 저, 국군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요즘 국군이 하는 거 보면은,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도, 쏘, 쏘, 도발을 해도 미사일도 인정을, 제속로안 하고 말이야. 다시 못해서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게걸 인정하고 말이야. 예. 북한에서 발표하니까 인정 이런 식이라.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그파퓰리즘이요정치인 예. 흉내내는 거야. 정치인 왜냐면은, 우리는 그인기영악하면 안돼요. 전투력아 많이 망가진다니까요. 오로지 전투력만 생각하고 <웃음> 소위 오늘 일전이 있다. 응?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군대가 예. 평일에는 그냥 병사들 다 외출시키잖아요. 밖에 나그러면 병사들이 뭐 호프집에 뭐그 다음에 PC방에 말이야. 그 다음에 평일에도 막 외출해가지고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말이죠. 이게 전망군이 굉장히 많이 보인대요, 민간. 아니, 군대가 왜 저리지? 유... 아, 군인들이 요즘 왜 저리지? 우리 평양도 지속유교잖유 이렇게, 예. 전방 접촉 지역에, 그,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 민간인들이 보고도,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거야. 아, 군인들이 저평양날 뭐래 술 먹고 저렇게 예. 몸을 못가늘 정도는 비틀거리지 예. 어떤 사람은 뭐, 막 매일 막구축해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러세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휴대폰 다 사용, 허가를 해가지고. 예. 그군 부대 전체가 그 보안지역이잖아요. 예, 그죠. 굉장히 거보안했는데 휴대폰이 지금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기. 아무리 많다. 그 사진 찍지 말라고해도 사진 찍으려면 얼마나 찍을 수 있, 그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보안구역을. 예. 그 다음에 그걸 처음보다 또 SNS도 올릴 수도 있고. 그죠. 아무리 보안 통제를 해도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예. 그런 위험 요소를 있는 휴대폰을. 병사들이 그 불과 한 21개월 근무하는데. 그 필요하면 그뭐저 지휘관들이 휴대폰 꼭 연락할 수있는 빌려주셔도 되고 군내에도 또 일반 전화가 있잖아요 예. 다 연락이 가나거든 예. 또 인터넷은 매년 여부도 다그 허용해 줘 가지고 중대 저 PC방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다할수 있어 근데 휴대폰을 꼭그 사용을 허가한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게 그게 한마디로 병사들이 좋아하니까 해준 거야 인기 영합주의야 그 완전히 군대를 망치고 있어 지금 근데, 그거를 사실, 이, 보면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군 군의 이제 고위 장성분들께서 그 정치를 모르면 안 되겠지만, 정치군인이 되가는것 같아요. 아, 굶이, 정치화되어 예. 그러니까 군이, 군대가 정치화 되어 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정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근데 군인은, 예. 제일 좋은 게, 군인, 군인은 군대, 군인 답고 예. 군대가 군대 닿아야, 정투력이 예. 제대로 모는 거예요. 그럼, 이, 제주사시지, 예. 그,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낼수 예. 있다니까요. 예. 근데군인의 민간인 흉내 내고 예. 그다음에 군 장성들이 음. 정치인 흉내를 내면요, 예, 유사시의 국민 생명 재산 못 지켜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리고 이게 철칙이다 철칙. 철체인. 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사관학교에서 사관학교부터 해가지고 군에 이제 각뭐 이렇게 그 학교가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역사 교육을 다, 다시 시켜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며칠 전에 보니까 어느 장성이 그 백범 일지를 찍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또 SNS에 올렸더라고 백범 일지. 하 내가 그거 보면서 야저 저머리 가지고 어떻게 이 부대를 저 나라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그 지휘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그 만든 거고 백범 김구 선생이 북한 갔다 와가지고 야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거기 4월 30일날 그그 뭐야. 1 9 4 8년4월3 0 일에 그 서명하고 온거 아닙니까 내려와서도 북한이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해 가지고 1년 후에 그저저 유교가 저 터졌는데 그럼 어째 그 민족이 반역자고 이저 배신자인데 그런 사람 책을 보고서 좋다고 사진 찍어 돌그에스에돌리는같은 거. 또라이란 이야기예요 또라이가 지금 그저 장성이 됐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 예. 저, 엑스별, 뭐, 이런 이야기도 예. 하, 오지 않습니까? 한데, 이다 그런 건 아니고, 음. 일부 그런 몰지각한 또 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전반적으로 군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니, 지금 뭐, 워낙 또, 저, 문재인 정부가, 음. 예. 평화 뭐, 평화의 봄이 왔느니 작년부터 얼마나 그래가지고 평화부도를 조성했어요. 그 예. 근데 따지고 보는 게 지금 가짜 평화야. 가짜 평화죠. 네. 위장평화에 그냥 쏘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위장평화에 자기들은, 또속고 자기들은 또 국민을 쏘기고, 예. 동맹 미국도 쏘기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게 이번에 정나하게 예. 쏘간 게 나, 나타난 거 아니야. 예. 지난 2월 28일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 때 예. 그게 확실히 드러나버렸고, 예. 이번에 미사일 폭발해서 이게 기학인 됐버린 거예요. 예. 예?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쏘겠다. 예. 그러면 군이, 그, 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예. 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목적으로 예. 적대행위 적당이, 일체적 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목적으로 체결한 게 작년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거는 저저 이거는 무효다. 왜? 예. 예. 이거는 결정적으로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죠. 군사 합의는 지금 이 시간으로 무효 선언을 한다. 예. 그리고 폐기한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국방부의 태도란 말이야. 그렇죠. 예. 왜냐면 모든 그 군사 합의의 전자가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 말은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럼 폐기시키고,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돼. GP도 다시 복원시키고, 예? 전방에 그 네. 정찰 비행도 정상화 시키고, 네. 정찰 비행 못하니까 이번에 신호를 해서올월사일에쏜 미사일은 며칠 전부터 차량이 그 수십 대 이동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에요. 물론 모르는 게 많습니까? 그 정찰 비행을 이번에 무자가은러났으니까 다시 시키고, 예. 어? 전방지역에 그, 기동을 좀도 하고 예. 사기 분도 정상적으로 <웃음> 하고, 예? 그 다음에 뭐그런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장병 정신부장도 재분장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안에 무슨 저 정, 장병 정신 전력 기본 교육 교제가 있어요. 예. 거기도 북한이 저 장년까지는 북한이 주주이 북한으로 돼북한군으로돼 있는데 예. 그걸 없애버린 거 아니야?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이, 뭐, 메시피에 기 걸쳐서 있대요, 그, 파, 그, 책자 예, 예, 안에. 한미 예. 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군사적으로도. 예. 그 파트 통째로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정신 무장을 완전히 해제버렸다니까요. 물리적으로 전방에 그, 뭐, 그런 거 지피 침수하고 이런 게또 있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해제버렸다니까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걸 빨리, 복원을 시키지 않으면은. 예. 정말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예. 국민들이 피해를 그대로 본 거예요. 예. 국이이상태를 지킬 수가 없어요. GP 철거할 때, 청와대도 같이 철거해버리면 안돼니 <웃음> 청와대를 <웃음> 철거, 청와대를 <웃음> 철거하고 싶어지고, 아우, <와우>, 돌아버리겠습니다. <웃음> 지금 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심각한 이야기에 지금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뭐, 뭐, 미국,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아침마다 뉴스 보면은, 이게 아, 이, 미국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팍 느껴지는 게, 군복을요 2차대전 때 입었던 군복으로 이번에 군복을 싹다 바꿔버렸습니다 왜 바꿨는가 보니까 미군이 군복을 다 바꿨어요 전투복을 제트복을. 왜, 왜 바꿨나 보니까 그때 국력이 제일 셌다 이거지 그리고 이겼다 전쟁 해가지고 군복을 미국에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군복이 다 바뀐대요 음, 그게 왜그 전쟁을 하겠다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이겼을 때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더 이기겠다 그러니까 이 뭔가 군사적 옵션 그리고 지금 보이소브 아메리카 계속 보면은 그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 뭐할것 없이 속았다 속았다 속았다 그리고 전직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미 북한이 비핵화 할 가능성은 제로다 없다 하, 전혀 없다 그리고 중국이 대북 제재 구멍을 내고 있다 계속 이런 이야기 지금 이거 돌아가면서 계속 그,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끝내라 속았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탄도미사일하고 발표했지, 대북 제재 위반이다. 추가 제재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다가 또 뭡니까? 저 오토 온비오 아버지까지 나와 가지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전 그전에는 엄마가 나와 가지고 이 암적인 존재다. 이거 없어야 된다. 지구에서 네. 괴멸시켜야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나와 가지고 오토 온비오 아버지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저기 이건 범죄 집단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5월 예, 9일 날, 예. 북한이 두 번째, 5월 예. 4일에 이어서, 예. 그 서부 그 신호림 쪽에서 미사일 도발을 예. 쏘았잖아요. 예. 데리고 담도 미사일을. 예. 근데 예. 그날,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 예. 특이한 기사가 나왔어요. 아, 예. 그 혹시 보이세요? 뭐 어떻게 나왔습니 뭐? 나이프 미사일이라는 거. 나이프 미사일. 나이프. 칼, 칼 달린 예. 미사일이에요. 음, 뭐 그, 그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칼 달린 미사일이 이게... 예. 공개가 됐는데, 예. 그야 이게 헬파이 미사일,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헬파이. 그게그 공격헬기에서, 그래서 주로 그, 탱크, 탱크 공격용으로 그저 대전차, 대전차 미사일이죠. 대전차 예. 미사일이죠. 그게 헬파이 미사일. 근데 예. 헬파이 미사일에 칼이 여섯 자루가 긴 칼이 꽂혀 있어요. <웃음> 그런이 <그리고> 미사일이 <웃음> 쫙 날아가잖아요. 예. 날아가면, 은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다, 이거야. 예. 그러면, 예. 그 사람만, 딱죽이는 거예요. 옆에, 예를 차를 타고 간다, 이거야. 예. 그 옆에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다, 이거. 야 예. 어, 조수석에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 탔다, 이면은, 아. 운전사는 그차들 그대로 몰고 가도 돼도, 아. 일체의 표현이, 테러리스트만 죽인다니까. 아, 테러리스트만. 예, 그래서 그게, 금년 1월달인가? 예. 예멘에서, 그, 알카에다, 예. 알카에다 잔당 아. 그, 테러, 그 어, 두목을, 예.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예. 그 미사일로. 예. 그사진이 나왔더라니까. 아. 차량, 그, 이 차량 지붕 있죠? 예. 차량 지붕에, 이게 차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조수석에 타서, 예. 그, 테러리스트가, 알카에다가, 예. 예. 왼쪽에 조수인데 이게, 차 지붕에서 이게, 미사일이 지나가면서 칼이 분리돼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죽이버렸어요 아. 지붕을 뚫고 들어갔어. 예. 무슨 무게가 녹는가. 그래서 이게 이미 5개국이에요. 예. 리비아 뭐, 시리아, 이라크, 뭐, 그 다음에 예멘 이 등기에. 예. 이미 정해 버렸어요 아. 이 미사일. 북한도 정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이, 김정은이 예. 어느 순간에. 예. 또 이거 어디, 어디서 쏘느냐 무인기 있잖아요. 예. 무인기도 그, 스텔스 무인기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쏘았대요. 아. 그니까 이게 저 멀리 수백킬로 떨어진 데서, 미국, 솔직히 무인기가요. 예. 미 본토에서 컨트롤 하는 게 많아요. 아, 본토는 뭐 하죠? 예. 본토에서, 이게 예면에 지금 예. 예멘에, 지금, 저 차라 이동하지, 정부를 입수해가지고, 예.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 그 본토에서 예. 컨트롤 해가지고, 요, 어, 나이트 미사일을, 예. 그걸 또 다른 명으로 긴자, 닌자 미사일 이라고 아, 닌자 미사일. 그래가지고, 이게 네.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예. 자, 김정은이가 예. 아마 이걸 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도 전파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CIA에서 운영해 CIA에서. 음. 주로 이 나이프 미사일을 예. CIA에서 한 거예요. 아. 그래도 국방부에서 일부 운영을 하는데, 예. CIA에서 주, 주로 요인함살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 운영을 한대요. 근데 이미 그렇게 몇 가지 했어. 실제 실적이 있다니까요. 예. 자, 김정은이가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예. 지금 미국은 계속 김정일을 아직 우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아주 순화된 처음 보고받을 엄청 화를 냈다가도 예. 트위터에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을 쓰잖아요 예. 예전 안 한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 김정일이 가 저한테 동선을 파게가지고 예. 무인기 치도 시켜가지고 예. 나이프 미사일로 예. 김정일 그냥 참설할수 있다니까. 그래놓고 어. 그래갖고, 교통사고 났다. 어. 어. 교통사고 난 후에다 끝, 끝이에요. 예. 응. 아, 어느 그런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교통사고에 다녀야 죽었다 하는, 뉴스가 올지도 응. 몰라요. 그래, 그러면서, 하, 우리 막한번더 만나야 되는데 안타깝네, 이라고. 안타깝다, 그러고. <웃음> <웃음> 하, 그거 참, 내가 김정은이라고 사랑에 빠졌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라고. 안타깝다 하고, 위문한다고. 대도한다한다고 <웃음> 그렇게 올지도 몰랐다. <웃음> 그게, 그게, 저기,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남한에도 적응될 수 있는 거아니니요 그래, 그래. 잘 알아서. 그리고 피오가 저, 네네. 저, 12일이, 그저께, 네네. 미국, 거 저, 비브리 르스 있잖아요, LA. 그 싱크탱크, 뭐, 레이몬드 연구소 40주년 행사에 가가지고요. 네네. 이야기 쭉 연설을 했는데, 북한 핵 파일 있잖아요. 네네. 다시 볼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확실히 이걸 하겠다, 이제. 네네. 그동안 한 거나 이거. 예. 다 치렀다. 예. 파일 자체를 다시 열, 포일 필요가 떨어지면 하겠다, 이런 게. 예. FFVD를 예. 확실하게, 완전하게 제거하겠다. 아, 그때 뭐 회의할 때 그, 저기, 오늘 VS, 보 o i g 아메리카 보니까 뭐라고 했냐. 앞에 그 정권들이 그 제대로 뭐. 그런 거아 못해가지고. 앞에 앞에 어. 친구들 너무 어. 실패했다, 이게. 네. 근데 결국 실패할 일 같다. <웃음> 음. 그리고 그,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기. 시리아에, 뭐, 원자력, 그, 뭐, 발전선과가 뭐, 그게, 북한 영변 시설하고 똑같다,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도, 그, 핵전문가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 저, 아이, 아이, 뭐, 하여튼, 핵확산 금지, MPT, 뭐, 그쪽에 핵전문가 그런 이야기 했고,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엔에서도 그게 보고가 됐고, 제가 한다는, 김정은이 제가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죠. 명분 쌓히다 했고, 뭐, 뭐, 계속, 우리 뭐, 김정은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는는 뭐, 나는 네. 이렇게 뭐 좋은 이미지 쌓으려고 아, 하는 거지 뭐. 에. 그 전지작업 거의 다 끝내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중국 이번에 그 무역협상 결련됐잖아요뭐 네. 하기 전에 트럼프 발표했었잖아요. 네. 뭐 11일인가요? 예. 네. 11월 10일, 5월 1 0일부터5월1 0일0시 네. 1분부터 네. 2천억 불에 대해서 네. 그중 대륙 대미국 중국 산 수출품 2천억불에 대해서 2 5분 관세를 올렸다고 적용한다고 <목소리> 발표했죠 예. 그리고 곧 이어서 나머지 뭐3 2 5 0불도다2 5분 정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원래 또 현재 하고 있는 25분이 500불이네 예. 그러면 모든 중국산 대미수출품에 대해서 관세 25분씩 그 그러니까 중국이에요 망할 수가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뼈를 완전히 아니 이게 뭐 중국이 보복한다고 뭐 그, 미국 산, 그, 대중국 수출품 음. 600억 불에 대해서 적어도 55% 관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호우 숨잖아요 해봐라. 네. 어, 해봐라. 그, 근데 지금, 미국, 중국도 난리가 난 게, 갑자기 아프리카 돼지 뭐 열병이 아프리카에서 이거 바다를 건너가지고 중국에 퍼지는 바람에 중국에, 중국 사람들 주식이 돼지기인데 돼지가 확다 죽어가지고 돼지 값이 지금 20% 이상 올랐대요. 그, 미국에서 돼지 사와야 되죠. <웃음> <웃음> 그거를 뭐, 방역을 한다만 하는데, 방역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네. 그, 무역 압박을 하는데, 네. 저는 그, 모든 초점이 북한하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네. 예. 북한한테 손대나, 예. 북한 문제 일체 중국이 예. 우리가 북한을 음. 접수하고 평정하고, 어? 해방을 시키더라도, 중국은 예. 한 사람도 국경 넘지 마라, 예. 개입하지 마라, 음. 이거를 미리 이걸 자르는 거예요. 음. 만일에, 중국군이 뭐, 심장군구 있잖아요. 예. 뭐 북한 들어가는 음. 뭐, 유사시 그, 급변사태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그, 예.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반드시 개입할 거다. 음. 음. 그거를 전제로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요, 예. 택도 없어요. 예. 미국이 저렇게 나가는데 중국군이 들어와, 가나요? 아, 그죠. 제가 어. 보기에는 심, 심장군구를 날려버린다니까? <웃음> 아니, 요즘에 <웃음> 그, 저기, 그, 지난번에 천진에 그, 그, 그 폭발 사고가 자었저 의공장. 네. 위에서 보니까 땅에 구멍이 구덩이가 엄청나게 크고 깊은 구덩이가 파 파졌던데 그때 폭발 사고 그 영상을 보니까 아, 그거는 단순 폭발 아니고 핵으로 때렸더만 소형 전술 핵으로. 근데 음. 요즘에는 전술 핵으로 때려도 방사능이 안 나온대요. 기술이 좋아 가지고. <웃음> 야. 이게 그 B 61번 뭐야? 전술 핵폭탄 있잖아요. 예. 그거는 고쪽 고개만 피해없이 그거는 초토시킨다는 거아니요 예, 예, 예. 어? 예. 족지께식으로. 그러니까게 예. 또, 또, 나이프 미사일까지 나와가지고, 하... 그냥 정밀하게, 아니, 아니, 아니, 그냥, 끝내버린다는 얘기야. 소유선 없이. 그러니까는 지금 그거다가 지금 뭐, 북한에다가 저기, 돈준그 중국 은행 세군데야 자료, 예. 자료 갖고 와있는데그 예. 뭐, 미국이 몰라가지고 자료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그, 미국이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거짓말 하나 하나 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라 는데 가지고 와도 제재 때리는 거고, 제, 가, 안 가지고 거짓말하면 제재 플러스 알파 제재 때리는 거고, 그냥, 어쨌든 죽게 돼 있다. 네. 근데 문제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예. 계속, 그, 뭐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예. 뭐 저는 어느 정파 소속이 아니거든요. 예. 뭐 민주당이고, 뭐 자유한국당이고, 근데, 그, 내년 총선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예. 하여튼, 불리한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북한 대북 정책도 실패한 거, 예. 외교 실패한 거, 경제 실패한 거, 예. 이게 뭐 하는 것마다 다 진짜 죽 쓰고 있는데, 이 예. 이걸 쇼를 해가지고, 국민들 계속 속이려는 거예요. 속이가지고, 예.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 속이가지고, 또 이제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가지고 음. 총선에서 하여튼 승리를 해가지고, 예. 연구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음. 그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뭐, 행복이라 번영이라든가 국가 안보라든가 이양만들 머릿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계속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상이 잡혀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이게 대수롭지 않게 시행하면안 되는 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자파들이 그 김정은이 끝났다 하는 걸 이제 깨달았다 더라고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정권 재창출해 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이 영구집권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 총선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작살나는 게한 3개월이면 저거 작살날 것 같은데 3개월 버티간다 싶으아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그 기름 들어온 거지 막힌 거 아닙니까 막 막힌 거고, 그, 베네수엘라에 500달러 투자인 거 날려먹은 거고,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원유 들어오는 것도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유 들어오는 것 막혔고, 톨루엔 벤젠, 뭐, 자이렌, 뭐, 파라자이렌, 뭐, 그 항공유, 정제유 들어오는 것도 막혔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저기 무슨, 뭐, 귀금속 산업에 들어가는 금속들, 제, 금속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네. 뭐, 철강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네, 네. 그런, 배, 뭐, 그런 것도 이 수출이 완전히 차단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한, 이게 이제 뭐 기존에 비축 물량이 있는 거빼쓰고 하면은 뭐한두달뭐 뭐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한두달 후부터는 이게 모든 물가가 폭등을 해버리면서 물가가 폭등하면 중국산 제품이 해외 수출이 안 되겠죠. 그러면 네. 중국의 이 산업의 뼈대가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네. 뼈대 부러져 버리고 네. 돈을 확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피도 빼버리고 산업의 피를 빼버리고 그리고 지금 돼지 열병 퍼지고 그러면 뭐 물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기, 또, 뭐입니까, 삼천억, 삼천억 달러 또, 제, 네? 25% 때리고, 거기다가, 북한, 중국 은행, 세 군데 제재하고, 그러면은, 내려올 수가 없죠. 내려왔다 하면은, 무슨 시내 지팡이, 뭐, 그런 무기들, 뭐, 표도 안 나는 거 가지고, 그냥 네. 하늘에서 그냥 네. 찍어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전멸 당, 전멸 당하는 거고, 그게, 심양군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기, 베이징에, 저, 어딥니까, 그, 자금상, 그, 기, 저기, 누가 저, 시진핑 자고 있는 침실에다 때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웃음> 근데 누가 때리는지 모르면, 맞은, 때린 사람은 없고, 맞은 놈만, 죽은 시체만 있으니까, 누가 때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심상치 않게 지금 돌아갑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올해가 굉장히 고비 같아요올년 말이. 그게, 올년 중에, 굉장히 급격한, 급변사태가, 네. 북한, 예요. 중국 쪽에 낙낙각득시 하는 저는 뭐 음. 연말까지 과겠나 싶어 생각. 이게 누가 증권를 잡는 문제가 예.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그이 다니까. 네, 예. 그게 좀 해봤죠. 그리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사이버 도발할 거다, 사이버 테러. 어, 그거 할 거죠. 예, 뭐 금융 테러, 예. 뭐 비트코인 빼가고 은행 털고. 네. 예. 그리고 어, 사이버로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저기 음, 통이 저기 신호 체계 교란해가 교통사고 일으키고 열차 탈선시키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저기, 자기들 살기 위해 가지고 후방에다가, 그, 뭐, 가, 저기, 생물학 무기, 탄저균이나 뭐, 등등 이런 것도 갖다 부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들, 이, 지금 생명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은 국가안보가 이 제일 복지입니다. 사실은요. 예. 복지 예산을 갖다가, 일단 국가 안보에다 먼저 쓰고 남는 돈 가지고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국가 안보가 그 핵심이고, 그다음에 안보에 그 다음에 안보에 받치고 있는 핵심 그거는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 한미동맹, 이런 식으로 끝에만 남아가지고 서로 신뢰도 안 하고 전부 다 주고 공유가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빨리 복원시켜야 돼요. 일단 한미 간의 핵심 정보 공유책이 있잖아요. 이거는 5월 4일날 미사일 도발할 때도 네. 미국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는든 알고도 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이, 그러니까 예. 전혀 모르니까 전날 그, 그 청와대에서 그 군소내부 예. 보고받고 군사합의 출제 이행하라고 문재인 대통령 지시하는 그게 예. 전혀 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요. 그게 그 빨리 정부 체계를 복원을 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준다는 얘기인데 예. 신뢰부터 회복하고 공용하고 그다음에 연합 방위 훈련 그 있잖아요. 예. 한미 연합 훈련. 예. 이게 희한하게 이게 지금 뭐. 그 이상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응. 다 응. 보시게 돼요. 아그래가고 완전히 그렇구나.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응. 모든 그 작전 시행 계획을 다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응. 그그 이야기 미국에서 야 한미 훈련 빨리 재복원하라, 한미 훈련 강화라. 하 미국에서 그 요구하는.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미에서 네. 미국에서 네. 네. 의에서그래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지금 한미일 안보 회의를 SMC 안보 연례 회의를 하는데 SMC 회의를 하는데 미일만 따로 한다고 한국은 지원자이고 한미,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네.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따로 회의하고 한국은 빠져있고 네. 그러면 그 따로 회의하는 게그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냥 일본에서 하지. 그러니까 한국 연맹인다는 거예요. 네. 어여든 간에 네. 국민 여러분 하여튼 뭐다 뭐 끝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알아서 살아가 바랍니다. 정부가 안 지켜준대요. 그리고, 천국장 중학생한테까지, 뭐, 욕을, 욕을 먹는 것 같으면은. 하하하 <웃음> 아, 진짜, 문제는 뭐, 끝난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래 예, 국민들이, 저, 여론조사는 뭐, 지지율이 뭐, 47% 뭐, 이렇게 예. 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그, 이런, 이런 현상을 보면은, 예. 소음로다 알고 있다는 아, 얘기요 그죠. 아, 그리고, 미국에서 그것도 나왔더라고. 한국 국민들이 65%가, 대북 지원 하면 안 된다. 대북 제재 강화해야 된다. 음, 그렇게 네. 어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뭐 통일연구원인가 한국 정부에서 그 조사한 건데 이 양반들이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언론에 공개 공개야. 를안 했는데 네. 미국에서 어떻게 알고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공개를 해버렸더라고 네. 하여튼 국민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에서 요 VOA 한국어 치시면 아침마다 뉴스 하고 저녁마다 뉴스 하는데 한 10분씩 잘라, 10분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10분, 10분. 음. 딱 그것만 보면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저희가 그 매일 오후 2시에 그 내용들을 그 캡쳐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하고 그 저기 저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 이 기사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 말로 하면서 배경화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음. 김정은 앞에 그 앉아가지고 서명하고 있고, 같이 껴안고 있고, 배경 사진을 그런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북 제재 그 구멍을 내고 있다. 그렇지. 이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네. 못, 못 믿겠다는 얘기 네. 네. 네. 네. 이제 끝난 거 같습니다. 칼, 칼조심하고칼믿서 <웃음> <웃음> <웃음> 민자 조심하고 <웃음> 네. 저는, 뭐, 모, 아니, 모기 이런 거. 아마 예. 김정은은은 5월 9일 이후로 네. 종직을 아직 모르잖아요. 네. 죽었나요? <웃음> 차 타고도 어디 못 다닐 겠네 불안해.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하여튼, 고생하셨구요. 그, 만명, 그, 신동고 자유 TV 하셔가지고, 만명, 구독자 만명 좀 채워주시면. <웃음> 네. 고생하십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